그 다음은 이제 정반대의 유형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ENFP인데요. 네, ISTJ 입장에서는 ENFP가, 네,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사탄? 네,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유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ENFP의 장점, 그러니까 ENFP가 자동차의 페달 역할을 한다면 ISTJ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ENFP가 빵 달려버리면 ISTJ가다가 탁 브레이크 걸어버린 그런 유형이어가지고 완벽한 상호 보완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이 밸런스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단점은. 그래서 어, 어 연애를 할때 약간 외줄 타듯이 연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단점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로 터지고 싸움 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서 그거를 좀 약간 재밌게 느끼신다. 그러면은 재밌는데, ISTJ 입장에서는 그게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99%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애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ENFP와 연애를.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 누군가는한 명은 희생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은 양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서로, 이제, 주거, 주거니 받거니 양보를 하면 괜찮은데, 한쪽에서만 계속 양보를 하다보면 결국엔 터지거든요. 그래서, 연애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INFP입니다. 어, ENFP랑 INFP도 조금 다릅니다. 장점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비유를 해봤어요. 어, ISTJ는 정원사, INFP는 꽃, 이런 느낌으로 좀 개, 개입을 해봤거든요. 이제, 정원사가 매일매일 INFP한테 꽃, 꽃에 물, 물을 주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서 갖고 가는 거죠. INFP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할수 있는데 ISTJ가 봤을 때 INFP는 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잘 가꾸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그마한 꽃이 잘 성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시들어 버리냐 그런 식으로 판단할 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NFP는 IST가 봤을 때 굉장히 순수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잘 키워나가야 될까 하는데 문제는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생각은 많은데 이제 이거를 표현력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 상대방은 사람이기 때문에 IST가 원한다고 되는 게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점은 이제 INFP의 사고 회로가 너무 역 어이 있다는 거죠 다중 사고 회로라고 볼수 있는 거죠 ISTJ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일직선이거든요 경주만 느낌인데 INFP의 사고회로는 어, ISTJ가 생각한 방향과 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끔 흘러가기 때문에 이거를 ISTJ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ISTJ가 연애 초반에 좀 정신 못 차릴 때가 있는데 그거를 좀잘 잡으셔야 될것 같고요. 아, 네. 그래서 INFP 궁합은 ISTJ가 좀 딥러닝 할 시간이 필요해요. 네. 워낙 예, INFP의 사고회력가알수 네. 없는 구간으로 엮여 있어가지고, 그거를 약간 퍼즐 맞추듯이 짜맞추면서 ISTJ가 좀 익혀나가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좀, 조금 시간이 걸린다. 네. 그러면은, 네. 거기서 만약에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끝났다.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네. 다음은 ESFP입니다. ESFP는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는 유형이라 볼수 있죠. 그래서 장점은 장점과 단점이 연결돼 있어요. 어 장점은 ISTJ 입장에서 하루하루가 이벤트인 거. 네. 매일매일 다른 곳을 가면서 막 재밌게 놀더라고요. 근데 단점은 이제 IST 입장에서는 그 이벤트 다음 날이 두려워지는 거죠. 네,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어 ESFP 이벤트 하루는 사실상 ISJ 이벤트 3일짜리 활동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ISJ 3일 활동량을 ESFP는 하루만에 뚫어버리니까 그 다음 날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ISJ 입장에서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데 ESFP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네, 잘 돌아다닐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궁합으로는 여기도 좀 약간 조율이 필요해요 하루는 어, 바깥에서 데이트를 했다면 하루는 실내에서 데이트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체력을 좀 약간 아껴주는 그런 데이트를 좀할 필요가 있다 네윤선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해야지 롱런을 할수 있다 안 그러면 은 ISGA가 놓아,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웃음> 네, 그래서 ESF 입장에서는 난 네가 좋아서 너랑 같이 돌아다닌 건데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냐 하는데 i s t 입장에서는 이미 참고 참을 만큼 참았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SFP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네, 이 점을 좀 간곡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ISFP입니다 네, 장점으로는 ESFP와는 정반대로 24시간 내내 실내 데이트를 할수 있습니다 i s p 입장에서는 거의 뭐 네, 소리질러 수준이죠 네. 사이 운동 아니요. 우리 집에 비 오늘 또 낚시 갔다 외식 중. 와 내일 내일 출근인데 네, 낚시를 갔다 외식까지. 네, 전 정말 전례절례입니다 네, ISP와는 네안 나가도 됩니다. 네, 집에서 생활 생활에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ISP가 은근히 이 점에 대해서 좀 높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네, 단점은. 그 루틴 갖고 로봇 같은 ISTJ가 ISP, ISFP한테 스며들여가지고, 둘다 이제 24시간 침대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ISTJ도 약간 ISFP처럼 흘러갈 수 있다. 예. 어떻게 보면 루틴 파괴인데, 네. 이건 약간 좀 최악의 케이스를 얘기한 거고요. 어, 궁합으로는, 이제 그 장단점이 좀 명확하니까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은그 둘은 서로 이제 집에서 일하면서 돈벌 사업을 찾아, 찾아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돈을 뽑아낸다 그러면 이제 최상의 궁합이 되는 거죠 굳이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그냥 일하면서 돈을 버는 최상의 구조가 형성이 되겠죠 네 아무 뭐납지 네, 않은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ENTP. 네, ENTP입니다. ENTP와의 그 장점, 장점은 서로가 서로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왜냐하면 미지의 세계거든요. ENTP 입장에서는 저렇게 틀에 박힌 삶이 뭐가 재밌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IST 입장에서는 ENTP 같이 저렇게 어, 계획없고 즉흥적이고 오늘만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서로에 대한 삶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을 담글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네 근데 단점은 이별한 후에 다시는 그 세계에 발 담그고 싶지 않아 질 거예요 아마도 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뒤끝이 없는 그런 조합이죠 네 헤어졌을 때 다시는 안볼 각오로 헤어지는 거니까 재할 가능성이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워낙 달라서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궁합으로는 서로를 좀 이해하려면 이해와 공감이 아니라 약간의 체념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 유튜브 영상을 만든 듯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나 원래 이래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가 절대, 절대 절대 안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ENTP와 연애를 할 때는 이게 약간 디폴트로 좀 박혀 있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ENTP의 라이프 스타일은 절대 계획하지 않고 뭐 시스템에 맞춰 가지 않고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조시킨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네. 마찬가지로 ISTJ에게 루틴을 파괴하고 오늘 생각한 거를 그대로 실천을 해보자. 그런 걸할바에 그냥 차라리 다시 태어나겠다. 그런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라는 단어를 어쩔 수 없이 좀박아놔야죠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저는 원래 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좀 체념, 서로가 서로에게 좀 체념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연애를 시작을 했거나 시작하기 전이거나 네그럴때아이 사람은 어, 좀 원래 이런 성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내가 함부로 건드렸다간 깨질 수가 있다. 네, 그런 거를 약간 좀 체념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NTP i n t p 디요 여기도 좀 특이한 구석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서로가 둘다 로봇이에요 네, 둘다 로봇인데 재질이 달라요 네. 재질이 달라서 서로가 서로로 탐구합니다 네. 이 탐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측 못하죠 네. 어, 보통 INTP가 좀더 예측하는 시간이 더 빠른 것 같아요. ISTJ는 탐색을 하다가 어, 어느 순간 놔버려요. 네, 아무리 참고해도 를 끝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i n t j 랑 조금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어, 단점으로는 눈의 스펙트럼이 좀더 방대한 INTP가 ISTJ를 보고 답답해할 수 있다라는 거. 어 그래서 ICJ는 항상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로봇인데 INTP는 현실을 초월한 그런 단계에 놓여있는 로봇이기 때문에 ICJ에 게그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고 싶지만 그 호환이 안 되는 거죠 네 ICJ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여력이 없고 그래서 INTP가 좀 답답해 할수 있다 네 그것도 좀 수용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궁합으로는 ISTJ가 INTP의 신선한 시야를 토대로 영감을 받을 수, 있, 받을 수 있어요 INTP가 가만히 있다가 툭담진 한마디가 ISTJ에겐 거의 유리카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가끔 네. 반면에 그 INTP의 그 생뚱맞은 아이디어를 ISTJ가 좀 뒤에서 체크해주고 소프트해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좋은 조화, 조합이 될수 있어요 네, INTP의 그 신선한 아이디어 그리고 ISTJ의 꼼꼼한 그런 하는 능력 그거를 잘 조합을 시킨다면 충분히 좋은 조합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enfj enfj 입니다 장점으로는 istj 가 어디가서 사람들한테 투정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혼자 삭히고 혼자 그냥 해결하고 그런 타입인데 enfj 랑좀 친해지면 enfj 한테 투정을 부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istj 만의 앙탈일 수가 있는데 그 앙탈을 ENFJ가 그걸 다 받아주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네, 그래서 ISTJ가 굉장히 고마워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래 이렇게 앙탈 부리는 사람이 아닌데 왜 당신 ENFJ 당신한테 내가 이런 앙탈을 부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을 뿐더러 이런 앙탈을 받아주고 있는 당신 자체가 굉장히 어, 소중하고 고맙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또 ENFJ 들으면 또 엄청 좋아요.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특이한, 특별한 존재가 될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썸 둘이 눈이 맞고 썸 관계에 놓여 있을 때 근데 문제는 어, ENFJ가 이, ISTJ한테만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다 들어주고 뭐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주고 하는 거를 ISTJ 입장에서는 되게 좀 그래요 네. 그냥 나한테만 해줬으면 되는 얘기를 ENFJ는 막 네, 오지락 굉장히 넓잖아요.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격이 있어요. ISTJ가. 그래서 좀 나만 바라봐 줬으면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속에 불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궁합으로는 어 장단점이 명확하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ENFJ가 ISTJ를 좀더 대놓고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ISTJ가 신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 당신이 나한테, 어, 좀더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나는 당신을 더 믿고 따를 수 있다. 믿고, 어, 당신을 책임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아마 말보다는 행동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ENFJ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 얘기를 막 들어주고, 다른 사람 일에 관여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작 가장 소중하다고 느꼈던 사람인 ISTJ에게 신경을 많이 못 쓸수록 ISTJ는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언짢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가결국에 싸움이 나는 거죠. 그 점을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INFJ. 네. 장점으로는 이제 그 I랑 J는 같잖아요. 그래서 내양적인 것 같고 계획적인 거 통제 부분에서 똑같은데 사고 수준이 아예 다르죠. 네.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예요. 네. 근데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다면 노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크게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장점으로 이제 좀 좋게 말씀을 드린 거고 나쁘게 말씀드리면 결국엔 물과 기름은 결국 섞일 수가 없거든요. 네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 아마 노벨상 받아야 돼요. 네 그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 다른 점을 그냥 존중을 해야 돼요. 공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궁합은 이제 서로가 다른 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하고 이제 다른 점을 갖고 서로 잘 융합을 시킨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죠. 네, 과정이 까다로워서 이걸 잘 버무리는 그런 그 과정들이 험난할 겁니다. 생각보다. INFJ도 어, 근데 그 이제 생각하는 사고 수준이 다를 뿐이지 나머지 생활 패턴이라든지 뭐 그런 통제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비슷해가지고 그 사고 수준을 건드리지 않는 영역에서는 꽤 괜찮거든요. 네, 그 점을 잘 유의하신다면 INFJ도 ISTJ를 좀 어려워하고 반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ISTJ도 INFJ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너랑 다른 사람이야. 너도 나랑 다른 사람이잖아. 나는 너를 존중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오참고다시청해 주시 야감사합니다제이양상해 와유이혼인 신고하시 기원니다월 멤버십 에시프양상인중양상아둔 토탈 네거지 베핏수니다우